여기가 바로 에어볼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웃음> 예. 그 에어볼이라는 그 뭐라 그죠 라디오? 예, 팟캐스트? 팟캐스트. 예. 그첫 게스트로 지 출연하러 왔거든요. 예. 저는 에어볼에 출연하고 있는 루키 이동환 기자고요. 예. 네 저는 데일리 스포츠 한국 최정석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프본의 민중 기자도 저희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어, 담배 피우러 왔어요. 아, 예. <웃음> 그래서 담배 다 피우고 올것 같습니다. 예, 아, 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팟캐스트 에어볼? 예. 팟캐스트의 그첫 게스트로 추천을 받아서 녹음을 예. 하러 왔거든요. 아, 멋집니다. 예, 아. 멋집니다. 아,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우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음. 이 팟캐스트 에어볼이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예.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희 팟캐스트 에어볼은 국내농구만. 예, 물론 해외농구 얘기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국내농구 위주로 90% 구성을 하고 있는 국내농구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3대3 취재도 저희가 또 꾸준히 나가는 기자가 있고, 여기 최정석 기자가 또 나가고 있고, 또점프 민중기자도 3대3 취재를 가고, 저도 한준호 선수를 3대3 취재 갔다가 만났는데,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한준호 선수를 보고, 아, 한번 저희 팟캐스트에 모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3대3에서 가장 핫한 선수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리 핫스타 스타. 세계적인 하스타 <웃음> 한준현 선수를 모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저 네. 그 <웃음> 예, 예. <제가> <웃음> 이렇게 또 연락을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저희 또 오늘 한준현 선수랑 또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러면 예 바로 진행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예 예, 에어볼 2부 돌아왔습니다 자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부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오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제 휴식 시간에 인사를 나눴고, 어, 한준혁 선수, 미리 말할게요. 한준혁 선수의 어, 유튜브 채널에 나올 영상도 찍었습니다. 어, 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네. 아, 네,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 아, 네, 그래서, 어, 아, 네. 안 사려, 안 사려, 안 사려. <웃음> 나 살이지 않아, 이제. 예. 어.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영상도 잠시 찍었는데, 궁금하신 저희 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준혁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소개를 해보시도록 하죠. 자, 한준혁 선수 소개해주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대3그 팀인 코끼리 프렌즈에서 뛰고 있는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웃음> 네, 저희의 첫 퀘스트. 그렇죠. 저희가 네. 첫 게스트. 아. 예, 평생 앞으로 기억에 남을, 에어볼이 없어질 때까지 기억에 남을 <웃음> 게스트입니다. 예, <웃음> 아니, 너무 부담 가지지 <웃음> 마시고. 네,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담을 예, 줘. 이상해, 제 오늘 왜 저래. 표정이 급격히 굳으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예, 어 이제 일단은 나오신 소감을 묻고 싶어요. 어, 우선 이렇게 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박민수 음. 형이 아닌 일단 저를 <웃음> 1호로 불러주신 점에 대해서는 <웃음> 예. 어, 되게 마음에 너무 행복하네요 예. 아 마음에 든다? 예. 아얘볼 애볼 니놈들 마음에 들었다 <웃음> 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예. 예. 예. 그렇죠 어. 마음에 하시다가 말을 바꿨어요 <웃음> 예. 사람을 <웃음> 보시는 좀있으신네요 아아아아 우리 인정받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 인목이 있으신 거 같아요 예. 유튜브 스타한테 인정받았어 많이 많이. 그렇죠 제가 예. 또 어떻게 감히 한준호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부르겠습니까? 아 민수 형 늙었어요 예. <웃음> 그렇죠 <웃음> 이제 <웃음> 떠오르는 <웃음> 스타들 <웃음> 예, 네, 네. 그런 분들 모셔야 되고, 사실 저희도 음. 이미 저희 원래 멤버 구성도 다 떠오르는 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게 게스트를 모셨다. 이 부분, 네. 한준 선수가 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뿌듯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요 <웃음> 정도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웃음> 너희 둘이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웃음>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불렀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한준혁 선수가 지금 이제 프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농구 팬들 입장에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한준혁 선수 포지션 가드고 네. 또 1997년 8월 19일생 네. 젊어요. 아. 아. 97년 몇 살이죠? 97년이면 아. 23. 23? 아. 군대 가야 되잖아요. 예, 네, 가야 돼. <웃음> <드>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어어, <드> 너, 너무, 아, 너무 좋았는데. <드> 너무 좋았는데? <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드> 네. 영남대학교 철학부에서 <드> 이제 재학 중이고 신장이 171cm, 네, 작은 거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는 173cm라고 그러던데. 네. 제가 173으로 좀 하고 다니다가. 네. 네. 아, KBL 드래프트 컴바인 뒤통났어. 하도 제가 173, 173으로 기사를 어.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음. 173 영광 검색어에 제 어. 이름이 썼어요 아아 173cm를 치면. 그 연관 검색어에 한준혁이 떴어어아 아, 네. 아, 그, 한준혁이 연관 검색에 173이 뜨는 게 아니라 173에 연관 검색어 같이 뜨더라고요. 아, 제 이름을 쳐도 173cm가 뜨고. 세계적인 스타라니까. 아 스타라. 어? 역시 라이징 스타. 아, 173의 네. 대표 주자.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73cm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그렇죠. 네. 네. 가장 큰 사람. 아. 애월의 사진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웃음> <웃음> SNS 담당자가 그렇게 했어요. 아, 예. 아, 예. 아,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솔직히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말. 그좀식상 그렇죠. 예,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분이죠. 예. 그리고 몸무게 72kg 맞나요? 네. 예. 아좀좀어요 아, 그래요? 지금 좀 찌고 있더라고요. 어. 어. <웃음> 지금 74에서 75kg까지. 어. 오. 오. 예. 그렇군요. 뭐 몸무게 찐 사이는 조금 이따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웃음> <갖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윙스팬 <웃음> 네. 170. 어 나쁘지 정확하, 않아요 합니네 음,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도원초등학교, 용산중학교, <웃음> 음. 용산고등학교. 오, 네. 아, 농구 명문만 나왔어요. 네 명문. 사실 용산중학교는 아니고 상주중. 예, 네, 상주중학교 아, 그래. 나왔는데 음. 음. 그 용산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음. 그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음. 해야지 그입학을 음. 해야지. 네. 네. 아. 그래서 음. 사실 농구적으로는 상주중학교 출신이 맞고 음. 음. 그 공식적인 졸업은 용산 중학교로 음. 갔는데 혹시 도원 초등학교도 이거 대구에 있는? 아니요 저희 했구나. 제가 집이 성주거든요. 음. 아 경북 성주, 네, 예, 네. 네. 성주에 있는 초등학교, 아. 저희 집 옆에 아. 어. 예. 네. 장점, 스피드, 자신감. 음. 아 이건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단점, 신장. 음. 음. 이거 단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네. 난 근데 단점 이거 장단점 안 장단점 누가 누가 꼽은 건가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저희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선배가. 아 그래서? 어, 어, 어, 어. 아, 그래서. 저희 회사 선배가. <웃음> 아, 본인이 한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이거 직접 쓴 거요, 직접. 네, 이거 제가 네. 직접. 아 네. 네. 네. 직접 쓴 거. 네. 그리고 좌우명이 항상 최선을. 아. 너무 멋있어. 항상 네. 최선을. 네 음. 정말 그 다섯 글자, 딱 그렇게. 네. 계속 예전부터 이거 이거였나요 혹시? 네, 항상 최선을. 아. 음. 예전부터. 예. 네. 목표가 진짜 멋있어요. 목표가 뭔가요? 단신 가드들의 롤모델. 아. 아 근데 이미 뭐. 웬만해 꿈이. 꿈이 달라. 그렇죠? 어? 스타는 꿈이 그렇죠? 달라. 스타의 자격. 예. 네. 응. 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뜬금 없는데 민준 기자님 목표가 뭔가요? 저요? 예. 네. <웃음> 세계 최고의 거지. <웃음> <웃음> 어, 일단 거지까지는 달성하셨네요. 어, 어, 어, 어, 네, 그렇죠. <웃음> <됐네>. 일단 거지인데 <웃음> 어, 잘 해내고 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거지. 예. 가장 멋있는 거지. 그렇죠. 네. 어, 근데 한주혁 선수의 목표는 단신가대 롤모델. 아, 어, 음. 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어. 네. 사실 좀다 바꿔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건 언제적 게 그, 어떤 제가 프로 도전할 때아뭐 지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장 키가 작은 게 장점이 되버렸고 아음 평균 키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 아,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네. 막 그, 아무리 190대 2m인 음. 선수들이 음. 활약을 해 봤자 우리 한국 평균 남자들은 이렇게 안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딱 키가 고만한 음 제가 다 활약을 하니까 음. 아, 약간 에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많은 구독자 분들이 저 좋아해 주시는 죠 사실은 일반인들 농구를 그냥 즐기시는 일반인분들 대부분이 180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180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7, 7, 9, 3, 4가 평균이에요. 예, 제가 평균이거든요. 저 성인 남자 평균치가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준 선수의 활약이 뭔가 더 기쁘게 느껴질 수 있는 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그냥 이제 어, 한준호 선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구 팬들이 가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따돌리고 키가 너무 중요한 농구에서 음. 큰 선수를 막 농락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엘런 아이버슨이 음. 그래서 유, 그렇게 인기 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작으니까 오히려 음. 예 한준호 선수도 오히려 작은 게 메리트. 예 네, 그리고 또 예. 잘생긴 얼굴도 한몫하고 아. 아예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세 명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웃음> 아니, 한... 잠깐만 우리 제... 게스�... 게스트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이 하지 말래요. 제... 제... 제... 제... 제... 제... 제일 싫어요. 제일 어? 싫어요. 지금. 어, 가장 아... 표정이 일그러진 민주국 어. 기자의 의견만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뭐, 제일 잘아 잘... 예. 저는 네. 네. 저는 음. 저는 정말 한중에서 너무 좋아요. 아러니까 <이> 좋아하는 거 말고 어, 말이에요. 얼굴 말이에요 잘생겼냐고 잘생겼냐고 일단 밑밥 깔아놓고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잘생긴 예. 거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잘생긴 아. 건 내가 더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잘생기면 금방 질리잖아 음. 근데 매력적인 얼굴은 금방 질리지 않거든요 음. 평생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얼굴이에요 제가. 세계 최고의 거지를 꿈꾸고 평생 가는 얼굴 가지민준 기자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한준호 선수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분 저분 예. 취향 좀 약간 그독이거든요. <웃음> 요새만 음, 그래. 예, 예, 유튜브에 이제 댓글 예. 네. 민중국 <웃음> 저 새끼 뭐야 <웃음> 이런 이런. 이런 <웃음> <그런>. <웃음> 네. 민중이 지안 그래도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웃음> <웃음> 뭐 새로운 영향을 계속 예. 하려고 있습니다. 예. 아, 제 구독자들은 딱할 말을 하더라고요아아닌건 아니다. 음, 아니. 아 아닌 거 아니다. 어, 어 음.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예. 어... 구독자들 약간 팩트폭력한 적. 뭐 그냥. 예. 예. 만한데 잘하네 약간 아, 아, 아 네. 네. 그래 아이게 아, 좋다니까 날것의 아, 아, 네. 방송 그렇죠 어? 어, 저희 방송 역사상 최초로 비속어네 <웃음> 어? 지금 방송을 탈것 같아요 목만한 네. 아, 네.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편집을 제가 하는데 제가 그삐 소리를 넣는 편집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웃음> <웃음> 탈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어, 한준 선생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뭐 솔직하게 음. 이렇게 반응 보여주시고 수,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되게 솔직하게 반응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괜찮은 콜라보다. 예, 네, 제가 생각에는 하기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네. 프로필은 그럼 요 정도? 네, 프로필은 이 정도고. 예. 지금 네, 이걸 그 팝빵 그 사이트 댓글 음. 그리고 뭐 SNS 예. 점, 이렇게 해 가지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한주혁 선수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리그램을 하면서 거기서도 댓글이 달렸고요. 해 음. 가지고 음. 그런 좀 질문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예. 싶은데 그럼... 제가 항상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제 어, 지인이 단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웃음> 한준혁 선수에게 박민수 선수란 아 어. 어. 어. 사실 그 제가 농구를 그만두고 음. 무조건 체육교사만 바라봤거든요. 음. 그냥 나는 영남대학교로 옮겨서 교직기술에서 음. 임용을 보고 체육교사가 되어야지 하는 음. 하다가 그때 민수형을 처음 봤어요. 음. 그만두고 나서 음. 근데 이게 농구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밥벌이를 할수 있더라고요 음. 약간 되게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약간 인생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 근데, 된 같아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민수 선수가 아닌 자신을 데려왔다는 <웃음> 것이 기쁘다라고 <웃음> 네, 하셨는데 약간, 약간 지금 뭔가 음. 묘하게 안 맞거든요. 예, 그,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웃음> 민수 형이랑 친하니까 아, <웃음> 친하니까 <웃음> 할수 있는 말이죠. 나이벌 네, 의식 있어. 아, 음. 그리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어. 예. 민수 형은 이게 얼굴도 지금 인기에. 그 그렇죠. 약간 플러스가 되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농구 실력만으로 딱 여기까진 게 아니라 <웃음> 딱 얼굴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웃음> 네. 네. 딱 저처럼 이렇게 농구 그렇죠. 실력만. 음. 딱렇 네. 근데 음. 사실 뭐 박민수 선수 도 그렇고 한상 아 한준현 선수도 그렇고 제가 그 삼대장 선수들의 인기를 실감한 게 얼마 전에 그 배재고와 양정고그 정기전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끼리 정 동문회끼리 해서 하는. 근데 이제 박민수 선수가 그날 왔어요. 배재고 소속으로 제,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서 왔는데. 아니 그날 그 오디오 프로농구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박민수 선수만 알아봐요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이거 삼대3의 인기가 엄청나구나 음. 그런 생각하고 실제로 그리고 한준어한준주 어, 선수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 음. 예 경기가 열리는 리그 현장에서 보면은 아 진짜 요즘엔 역시 유튜브를 해야 되는구나 <웃음> 유튜브가 중요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3대4의 효과보다는 음. 아무래도 유튜브의 효과가 더큰거 같아요 음. <웃음> 약간 농담 예. 비하의 형 관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저는 농담. 예. 약간 이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프로는 못 갔지만 음. 웬만한 프로 농구선수보다 농구 음. 쪽에서 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어. 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밀린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얼굴, 음. 얼굴, 얼굴은, 네. 더, 얼굴은 더 잘생겼고. <웃음> 네. 얼굴에 네. 오늘 굉장히. <웃음> 얼굴 굉장히 잘생긴 거에요. 안 보이니까. <웃음> <웃음> 뭔가 그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저희가 그렇게 할수 있을지. <웃음> 네. 할수 어. 있을지 아, 아, 아, 아. <웃음>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은 그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 음. 처음에는 네. 유튜브는 그 사실 프로에 가려고 하기 프로에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그 농구를 관두고 나서 사실 저에게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언제쯤 그만두셨죠 처음에 (2016년도) 예. 그 (1학기만) 하고 그만뒀으니까 음. 동국대학교 음. (1학기만) 하고 그만뒀으니까 는데 항상 저를 따라오던 평가가 슛이 없다였거든요 음. 학창 시절 때 선수 생활하면서 근데 저도 그걸 알고 그말 그대로 슛팅 손을 바꿨어요 왼손으로 쏟은 슛을 음. 오른손으로 바꾸고 음. 점점 제 프로에 가기 위해서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노력을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근데 제 라이벌들 같은 프로 드래프트 동기들은 음. 계속 대학 농구 리그에서 음. 그프로 그 스커트 분들 네, 스커트들 음, 감독님 네. 코치 예, 음. 이런 분들께 계속 자기 어필을 하는데 음. 저는 어필할 게 없잖아요 어필을 음. 못하잖아요 예. 근데 저에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음. 약점을 점점 보완하고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선수생활 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어, 한창 대학에서 할 때보다? 예, 예. 고등학교에서 할 때보다 훨씬 음. 저는 더 잘해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좀 올리다 보면 이렇게 음. 좀 이렇게 타고, 가, 타고 가서 그래도 프로팀 관계자분들이 좀봐줬으면 봐줬. 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 올리게 되었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드래프트 떨어지고 나서 이제 진짜 딱 그냥 유튜브로 삶이 된 거죠 아 어, 계속 구독자 수좀씩겼다가 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보면 프로 진출을 위한 어떤 네. 발판용으로 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래프트에서 지명이 되지 않았고 네. 예 그래서 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유튜브 자체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일이 된 네.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된. 네.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보면 될것 같네요. 예, 그렇 예. 아무튼 근데 사실은 유튜브라는 어떤 뭐랄 컨텐츠를 아시는 어떤 플랫폼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한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 예. 네. 네. 정말 이제 큰 기회가 열려 있는 장이지만은 어 정말 뭐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그런데 한준영 선수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작아서 그래이작아는이아구는이 친구는 이친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사람들이핑계처이하는말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친구는 음. 내가 좀더 빨리 했으면 먼저 했으면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는이이 야, 네. 예. 이런 거 있으면 좋아 네. <웃음> 뭐가 있으면 빨리 일단 시작을 하고 봐야 된다고 보고 어. 음. 음. 그리고 네. 영상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음. 그래서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 음. 음. 그래서 꾸준한 영상 업로드 그리고 할수 있을 때 빨리 하라 네, 이런 점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네. 저희 청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웃음> 예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거또 네. 지금 앞에 편집자가 와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네. 네. 처음에 제가 프로에 프로의 진출을 위한 유튜버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평집자 친구한테 좀 그, 그때는 야 프로에 진출하면 또 유튜브 다 가져라 <웃음> <웃음> <웃음> 유튜브 채널을 그냥 너를 주겠다 나는 어차피 목표가 <웃음> 너무 위험한 발언이잖 <웃음> <좀> 프로다 <웃음> <웃음>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브래프트 떨어지고 나서 어. 사실 5대 5로. 예. 5대 5로. 예. 아, 그럼 지금 수익 분배가 5대 5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에피, 소에 <웃음> 네. 어, 혹시 뭐 불만은 없습니까? 5대 5도 5대 5도 부족한 거 아닌가? 아, 네. 사실 음. 이게 유튜브 편집자는 음. 편집만 해야 되잖아요. 음. 네. 근데 제 편집자는 사실 PD예요. 아, 그래서 아. 촬영까지도 해 줘요. 아. 음. 촬영 겸 편집자. 네, 촬영 겸 네. 편집자라서 오. 솔직히 네. 이렇게 5대 5로 봤을 때는 아 내가 왜 오냐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친구가 한테 오호를 해주는게 되게 음. 저한테는 음. 감사하고 어. 어. <웃음>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어 근데 질문을 더 이제 물어 아어 이제 드리기 전에 그냥 좀 한주연 선생의 어떤 뭐랄까 그동안 농구를 시작하고 네. 앞으로 해왔던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어 중학교는 그 기숙사 문제 때문에 네. 제가 집이 성준데 대구로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일찍 자라! 키가 크게! <웃음> 어. <웃음> 하면서 상주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 어. 상주중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솔직히 각 팀에 한 명씩 있는 키 작은데 빠른 친구 있잖아요. 네. 음. 네. 보통 요즘 중학교 친구들도 있듯이 음. 저도 그런 선수였거든요. 음.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동계훈련 때 진짜 정신이 좀 약간 번쩍 드는 거예요. 중이병에서 벗어나서 음. 근데 약간 상주 여고 누나들이 농구도 잘하고 이뻤거든요 아, 아. <웃음> 어, 어, 어, 예.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여기서 대표적으로 누가 이뻤어요? 어 대표적으로 네. 네. 지금은 다 그만 은퇴하신 또코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음. 예. 요고 누나들 따라다니기 바빴고 <웃음> 근데 중3 딱 되니까 정신이 딱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아, 난 이렇게 난 키도 작고 음. 뭐 프로도 갈수 있을지 음, 모르겠고 음. 하면서 그때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음. 근데 제가 왼손인데 슛이 없잖아요. 음. 근데 백파인슈을 이겼어요. 어. 미들 백파인쫙 어. 네. 아. 주구장창 동기올련네? 그것만 연습을 했거든요. 음. 슛이 감이 없는데도 백보드를 맞추고 던지니까 훨씬 좀잘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첫 시합을 나갔는데 트리플 더블을 한 거예요. 음. 중고농구 최초로. 그리고 그 시합에서 그첫 경기 27득점, 11리바운드, 1 1스틸로 트리플타블하고 네. 네. 두 번째 경기 35득점, 음. 세 번째 경기 44득점 아 하면서 진짜 그냥 원래 그랬던 선수인데 갑자기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음. 점프볼 음. 점프볼에서 음. 음 많은 매스컴도 하고 잡치도 음. 실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수도권대학교 좀 음. 그래서 좀. 좋은 대학교 이름만 음. 들어도 알수 있는 대학교에서 음. 스카우트제기가 좀 왔었거든요 네 음.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되고 서울로 대용산고등학교 예, 대용산고등학교 사실 경복고등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어예 경복고등학교 그때는 진짜 레알경복이었거든요 아그렇죠 음. 예. 문성곤 형부터 시작해 김기훈 선배님 음음 음. 음. 어. 진짜 이종현 형음 최준영 음. 형음 어. 같이 내려오는 레알경복이었는데 근데 사실 용산 관계 이 잘한 는택이었던것 같아요 예, 왜요? 음. 왜요? 수비를 배울 수 있었어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 수비도 진짜 못했는이 친구는 음. 키 작은데 슛도 없어. 이는거라구는이친이랑 <웃음> 음. 스피드인데 는이친 음. 음. 그렇 음. 네. 그래서 진짜 수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음. 수비 연습을 진짜 많이 해서 음. 수비는 지금도 자신. 음. 있는 <웃음> 어떻게 보면은 아 이런 표현 좀 원치 않았던 영상고.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웃음> 예. 그,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예. 견, 경기도의 Y 고등학교랑 예. 음. 서울의 H 고등학교 어, 예. 이렇게 음. 이렇게 아몇 군데 왔었는데 어. <웃음> 1순위가 경북이었지 음. 네, 저에게는. 응안나 음. 용산 예 음. 그러니까 경복고도 가고 싶으면 용산고도 충분히 뭐 유명한 진짜 명문 중에 명문이니까 아우 그럼요 예. 라이벌이에요 둘이 우리 <웃음> 라이벌이잖아요 예. <경>, 경복보다 <웃음> 용산이죠. <웃음> <웃음> 네 예, 그렇죠. 네 아... 예, 최근에 음... 제가 그 용산고 출신의 모 선수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약간 경복고를 폄훼하는 발언을 안그래도하더라고요 경복고는 논다 애들이. 아... 용산고는 운동 진짜 열심히 한다. 아... 예, 근데 그 선수는 그렇게 해요. 용산고에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키가 안큰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 선수는 혹시 한준현 선수는 그런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 원래 작아서. <웃음> 네. <웃음> 아, <그건 무관하구나>. <웃음> 예. 아그건 무관하구나. 용산고 잘못이 아니다. 아네좀더클수 있었는데. 진짜 음. 173cm 될수 있었는데 음. 짜고 된게 그때 제 은사님이 이 코치인가 박규 지금 낙생고계신박균 선생님이랑 음. 지금 반대부 중 계시는 차동현 선생님이었거든요. 음. 예. 차동현 선생님이랑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음. 숙소 생활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차동현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때부터 음. 넌다 컸다고. <웃음> 아더안클것 같다. 예, 더안클것 같다. 아. 넌 몸을 키워야 된다. 음. 아. 그러면서, 그럼, 맨날 운동 끝날 때마다 일단 푸쉬업 100개씩은. 기본적으로 어. 항상 어. 그때 약간 그때부터 몸이 좀 좋았긴 했는데 아. 그때 좀 좋아지고 음. 좀 짜고 덕을 <웃음> 썼던 네. <웃음> 것 같아 근데 그때 잘 키웠던 것 같아 요예 네. 음. 아니 안 그래도 삼대삼 이제 경기를 보면은 사실 한주현 선수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호키이 팀에서 뭐 스위치 수비를 하면은 음. 상대 쪽에서 일부러 한주현 선수를 포스트업으로 큰 선수들이 공략하려는 걸 되게 노골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몸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진짜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 네. 그전까지 다른 팀들이 한주호 네. 선수 경기를 안 봐서 그래요. 음. 한주호 선수는 미스 매치가 나도 골밑에서 안 밀리더라고. 네. 맞아. 음. 몸 진짜 좋아.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몸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음. 그냥 말 그대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음. 음. 사실 그 상대 사람이 몸싸움을 좀더간다하다 보니까 음. 음. 예를 들어서 5대5는 포스 수비를 할때 음. 오펜스가 밀면 수비자는 버텨야 돼 계속 음. 버티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음. 3대 3은 밀때 같이 밀수 밖에 없는데 3대3은 밀때 같이 밀수 있거든요 음. 그냥 마음먹고 같이 힘이 좀 힘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음. 악으로 깡으로 그냥 밀때 같이 이십터면서 음. 같이, 같이. <웃음> <웃음> <웃음> 악으로 깡으로 하니까 진짜 용산같애 아 진짜 <웃음> 용산 출신이 맞아요 진짜 용산. 용산이야 <웃음> 네. 아 진짜 <웃음>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음. 저희 1년 위 선배님이 그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 형의 실력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낮았어요 아음 근데 저희 학년에 일곱 그 명이었어요 저희 학년 <웃음> 선수가 일곱 <웃음> 명인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럼 우리 학년에서 4명이 네 명이 뛰겠잖아요 주전으로 음. 진짜 그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음음 그리고 숙소 생활한다는 장점도 있고 음음 운동을 하다가 야간 운동이 한열 시쯤 끝나잖아요 음음 그러면 딱 뒷문으로 나가요 음. 감독님이 야간 운동 끝내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음. 보통 박교수생님이 음. 집에 갈 때는 바로 퇴근을 하세요 음. 음. 근데 주무실 때는 계속 방이 있으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서 탁 보고 감독님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감독님 나올 때까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길목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때 드리블 치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문을 열어보게 되잖아요 음. 음. 네. 자그 그 눈도장 찍으려고. 아 <웃음> 그때까지 연습했는데. 멋있 불이 좀 꺼져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자축. 용산 <웃음> <웃음> 훈련이 얼마 했는데. 음. 음. 그쵸. 5운 동까지 하고 그쵸, 야간 운동 그쵸. 하고 쉬야지. 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하루에 네 번씩 운동했나요? 새벽. 네, 그때는. 예, <웃음> 네, 궁금했던. 아전 진짜 궁금했던 거. 음. 그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알린 게그 리바운드 에서 알렸잖아요 근데 사실 프로그램, 그, 방송 프로그램 예. 근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그때 군대에서 그걸 봤을 텐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한정서 약간 지금과 다르게 약간 좋게 말하면 당돌함 음. 좀 약간 나쁘게하면좀 약간 건방진, 건방, 살짝 건방진 음. 느낌이 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 그러니까 이게 방송 편집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건지 아니면은 약간 컨셉을 그러니까 좀 본인을 음. 어필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음.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를 어필할 생각은 없었고, 예. 저 진짜 농구가 좋아서 나갔던 거거든요. 네. 음.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편집이 저게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 음. 근데 편집이 그렇게 만드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어 네. 아 오히려? 네, 네. 네. 저도 이제는 음. 다시 농구판에 들어갈 생각 그때 없었거든요. 아 동, 동국대학교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단 체육교사 해야지 음 하면서 했는데, 그래 농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박민수 씨가 잘합니까? 이게 어, 어, 어, 어,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처음에 뭐1대일 하는 게 있었어요. 음. 네 맞아. 근데 이름이 처음에 저 계속 모르... 저는 그 엘리트 농구 하던 사람이니까 음, 그때는 네.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음. 진짜 민수 형이 누군지 몰랐어요. 음. 음. 저도 약간 그래도 동국대 1학년 때부터 식스맨으로 뛰던 음. 음. 자신이 농구는 그래도 자신이 있으니까 음. 했는데 환전철를 무시를 많이 하면서 방민수 어 좋겠다 편하게 가겠네. 약간 이런 같이 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그 그렇게 하면서 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혼자 몸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카메라맨이 들고더니. 한번한 방을 벙 날리더라고요. 그 박민수 씨랑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웃음> 저몸 풀고 있는데. 네. 진짜 딱 왔고 응. 그때는 진짜 그 잘렸어요. 아, 근데 응. 그 혹시 박민수 씨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어,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박민수 씨가 잘합니까? 이캐 <웃음> 그걸 다 자르고 박민수 씨가 잘합니까? 그만 나고 그거만 이렇게 딱 잘라서 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 방송이 네. 무서워요 아, 이래서 네, 저는 에이, 근데 진짜 민수 형이 하는 걸 모르니까 음. 하도 주변에서 박민수 박민수 박민수 하니까 음. 카메라맨도 이렇게 날 솔직히 그때 제 표정 관리가 좀안된 것도 있어요 음. 진짜 저는 약간 그 카메라맨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빡 치죠 음. 음. 그러니까 아, 막 승부욕이 불타는 상황 승부욕이 불타는데 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겠고 음.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하시는 거 봤냐고. 강민수 씨가 진짜 잘합니까? 약 이렇게 했데 이게 그게 딱. 뭐냐. 뭐냐. 그때는 그래서 그때 아. 그때 이어했을 거예요. 네 맞아 음, 초반에 음.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그 이어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음. 그 계속 방송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XTM에서도 리바운드, 음. 리바운드 측에서도 음. PD님이 계속 너 이렇게 가라. 음. 음. 어, 저도 근데 이제 눈치 볼거 없고 음, 재밌고 하니까 음. 계속 이렇게 당돌하게 나갔죠. 네. 아 그쵸? 결국에 전체 드래프트 1 순위였잖아요. 네. 저 거기서. 그게 저희 팀 망한 이유예요. <웃음> <웃음> 갑자기. 자기 갑자기? 리스를 아, 그때 계속 오른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응. 음. 음. 그때 왼손에서 오른손을 바꾸기 시작할 때인데 왼손이 더 패스해. 응. 음. 아, 그때까지는. 그리고 2 대인데 2 슛이 없어. 아. 슬로가 음. 음. 없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근데 1라운드 있을 때 저희 뽑으니까 음. 저희 팀 망한 거 같아요. 아 그런 또. <웃음> 네, 아. <웃음> 가장 감동 먹었던 게 서울 그 파이널 기억해요? 네. 코리아 투어 파이널. 아 그때 아 ISe한테 진짜 이길 뻔했잖아. 네. 김태관 응. 선수가 응. 같이 나왔을 때. 응. 응. 응. 그때 이겼으면은 그 아시안 게임 진출권 두고서는. KBL 윈즈랑 가는 거였거든요. 그 작년 여름에 했었죠. 네, 예, 예, 예, 예, 봤어요. 해설. 예, 그때 해설했어요. 어떡해. 그것도 사실 <웃음> 음.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는 게그 음. 사실 진짜 저랑 태관 형은 아시는 게 우리가 간다. 음. 어. 갑자기 u 2 3으로 변했어요. 아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원래는 와저그 그때는 NIS. 지금 음. 하늘래는 이제 음. 형들이 유력 후보였고 그다음 뭐 남일건설 음. 맞아요. 후보였는데 갑자기 u 2 3이된 거예요. 음. 한데 없어. 응. <웃음> 가슴에 태극 맞고 달고아시안게 나간다. <웃음> <웃음> 23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응. 하고 진짜 그때 갑자기 응. 열심히 했거든요. 응. 갑자기 KBL 윈즈가 나오면서 조금 계획이 좀 틀어지긴 해도 솔직히 삼대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응. 이게 오대오랑 다르기 때문에. 응. 근데 딱 시드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조 1위를 하면 사강에서 에나이스랑 하고 조 2위를 하면 사강 이긴다고 치면 사강에서 네. 음. 그 KBL 인랑 하더라고요. 음, 음,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아시안 게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KBL 인즈랑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데 음. 이렇게 둘이를 좀 붙여 줬으면 하는 그니까. 음. 음. 이게 이게 맞지 않나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음. 이 모든 게 대한민국 농구 협회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 그렇죠? 잘못은 아니거든 그치지 않고 생활 안하고 그래도 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았다? 음.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조이에서 좀 힘들겠지만 음. 케빌 인지랑 붙자 음. 그냥 다이다이 다이, 솔직히 우리 목표가 <웃음> 음. 그건데 네. 음. 그러니까 붙어서 지는게 속편하죠 어. 네, 네, 혹시 붙여. 지더라도 음. 네. 그리고 솔직히 결승까지 올라가면 음. 선발이었거든요 음. 음. 아. <웃음> 결승까지 올라가면 선발이라서 음.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그냥 4강에서 그냥 만약에 음. 제 계획, 그러니까 그냥 그 그림으로는 음. 그냥 4강에서 이기는 게 낫, 그러니까 만나서 음. 이겨서 우리가 결승에서 NIS한테 지더라도 음. 솔직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센터가 없었거든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덕건형 보다는 센터가 약한 박인태가 낫지 음, 네. 덕건형 아예, <웃음> <먹으니까. 웃음> <웃음> 아예 못 먹으니까 덕건형을 아예 못 먹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도 상금이 4 0 0만원인거예요 3등 4등 하... 근데 조일이로 가면 일단 4강은 무조건 직행을 하는데 음, 음. 조일이로 가면 8강에서 하, 남일건설 장동경형, 김상훈형 아 맞아요. 음, 근데 태관형이 아, 아, 음. 맞아. 태관형은 <웃음> 그 프로 진출보다는 일단 돈이... <웃음> <웃음> <웃음> 상금 저격수 사냥 400만원 딸수 있는데 <웃음> <웃음> <웃음> 그 NIS 잡고 하... 그래 잡자 그래서 그때, NIS 그때 이렇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였고 저 <웃음> 짤사 <웃음> 네. 뭐 <젖자였어. 웃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날 중계를 하면서 봤는데 진짜 진짜 명경기였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열렸던 이제 청소 기자도 아마 현장에 네, 계셨던, 그때 있었어요. 계셨었죠. 네. 그날 열렸던 모든 경기 중에 제일 반응이 핫하고 음. 제일 재밌었고 제가 알기로 온라인에서도 제일 화제가 됐던 네. 경기였고 음. 제가 그때 사실 좀 추, 많이 놀랐거든요. 한준현 선수의 플레이에. 그래서 아이자 토마스 같다고 네. 네 그런 얘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작은 선수가 좀 실망하는 아니, 나는 것 살짝. 아, 니 <웃음> <아니>, 근데 그 <웃음> <왜>? 아이자. 왜?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때 아이자토 마스는오렌베이팀 네. 선수였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이후로 네. 갑자기 확들어갔는데 아, 네. <웃음> 예, 진짜 정, 정말 극찬을 하고 싶어서 그 선수를. 딱 얘기했는데 음. 아 진짜 놀랐어요 한준섭 선수의 플레이. 네 사실 제가 그 중계를 네. 많이 봤거든요. 어. 네 저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웃음> <웃음> 보시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목소리가 지금 이제 온다. 어,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웃음> 대구 대구 대구. 네, 드디어. 예아 아, 진짜 네. 대구 이게 <웃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중계 하나로 드디어 마무리 되네요. 아 진짜 연결고리 이렇게 또 찾았습니다. 네. 아, 근데 좀배 아프지 않았어요? 그 원래 아시안 게임 가기 전에 그 교체설도 좀 있었고.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게임 갔을 때그 팀이 은메달을 따왔잖아요그걸좀 네. 이렇게 좀 아쉽지 않나 뭔가? 내 네. 자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는 좀 있는데 솔직히 기관적인 전략에서도 음. 우리보다 농구를 잘하는 게 맞고 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고 음. 그런 자리 교체설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냥 그래요? 그거는. 그때 김낙현 엄청 불안했었거든. 알았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은 너무 잘하니까. 아니 사실 조금 그 저도 들, 듣긴 했었어요. 음. 듣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 솔직히 프로 선수가 음. 가는 게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요. 음. 조금 근데 네, 조금의 기대는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음. 음. 그래도 낙현이 형이 솔직히 저보다 잘하는 선수거든요. 음. 네. 잘하는 선수라서 음. 근데. 이번에 올해 유2 응. 3국가대표네 응. 이제 하잖아요 올드컵 이거든요. 음. 네 그거를 바라보고 해야죠. 아자 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유이삼 <웃음> 한국 한국랭킹 1위거든요. 네. 예. 한또 포인트를 지금 1위가 문시훈 선수예요. 아그 옛날 아이스에서 아 명지대. 네. 작년에 상 점수... 포인트 때문에 아 지금 1인데 음. 지금 점점 제가 리그 뛰고 일본도 음. 우승하고 음. 지금 음. 2위까지 왔는데 음. 조금만 더 있으면 예. 63 랭킹 1위 예. 예. 아... <웃음> 랭킹 1위 선수를 모셔왔네요 월드컵 선수라고 월드컵 어. 네. <웃음> 국가대표 <웃음> 월드컵 나간 선수라고 할요 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음. 좀더 노력을 해야죠 음. 아직 예.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자만하는 실력을 가진 건 아니라서 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총결과 있을게요. 음. 한국 랭킹은 전체 랭킹은 몇 지금은 19위요. 어. 은군이 났다. 왜왜 이러지? 근데 예. 그 포인트가 낮아요. 아. 제가 나갔던 시합의 레벨이. 아. 제가 리그를 작년에 안 뛰어 가지고 아. 맞아, 아. 맞아요. 예. 이 리그가 좀 포인트가 아. 커요. 리그 포인트 차이가 크더라고요. 음. 코리아도 포인트는 약간 2레벨, 3레벨. 맞아맞아 음. 맞아. 예. 어 그럼 이제